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고 팔자 못 고칩니다. 그 팔자를 누가 고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저다 팔자 소관이야 그래. 그리고 또 심해서는 내비도 팔자대로 살게 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서를 요새 아침에 하는데 전도서 4장의 솔로몬이 이 모든 행사를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학대 속에 살아간다 그래. 아니 나 학대 안 받았는데? 근데 가만히 우리 인생 자체가 학대야. 마누라가 나 쳐다보는 것도 학대 같아. 를따라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학대받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죽은 사람이 부럽다 그래, <웃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은 사람이 부러울까요? 사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인생살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모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는 목회하는 목사지만 좀 성도들이 솔직했으면 좋겠어.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은혜가 안되면 은혜가 안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눈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부러웠으면 죽은 사람이 부럽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 왜?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산다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젊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괜찮은 것도 아니어 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나? 또 그러잖아. 그럼 나이 들고 한번 좀 철이 들어서 잘 살, 또 보니까, 철은 고사하고, 구리도 안 들어서 구리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아 맞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불행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난 없을 것 같아. 다 누구나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근데 말 그대로 그 사람 팔자라니까. 아 어떤 사람은 아프고 싶어서 아니 팔자예요, 응? 팔자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서는 팔자를 못 고치지만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팔자를 고쳤더라고. 이 사람 팔자가 뭐냐? 안진병이야. 팔자가. 이건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술을 통해서 되는 문제. 나면서부터 이 사람 팔자가 그냥 기어다니는 사람이야. 기어다니는 사람이야.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귀한 자식이도 얻고 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그 안진병이를 고칠 수가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의술이. 그 사람은 팔자입니다. 그사람 팔자대로 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팔자대로 안진병이로 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팔자를 고쳤어요. 아까 우리 목사 팔자 못 고친다는데 고쳤어요. 팔자 고치는 방법은 어딘가 하나 끊어버리고 일자를 펴버려. <웃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팔자를 고쳤느냐? 저는 살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살아하는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간구의기도으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하면 아멘할 사람은 없어. 다 아멘하지. <웃음> 문제는 아멘했다고 팔자고 지금 다 아멘하고만 있자고. 응? 그렇다고 아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여기서는 은혜받아도 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이예배끝나고 나가면 또 마음이 쓸쓸해. 뭔지 또 마음이 또 불안해 차려?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다시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오순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이후의 사건에 그안진뱅이가 변함없이 구걸하고 남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기가 모여서 사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수밖에 없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발자를 고쳤어 안 고쳤어요? 팔자를 고쳤죠. 고쳤죠. 누구 때문에 고쳤어요? 우리 아시는 대로?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 예수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 팔자 고친 사람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왜 팔자를 고쳤냐? 성경에 보니까 팔자 고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물 곳이 좋아. 내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를 알아 지금의 성경 속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물이라는 성전에 잠깐만 잠깐만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있네 아 잠깐만요 사모님 날마다 성전에 있어 우리 사모님 날마다 주님의 은행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앉은 뱅이가 날마다 성전에 있는데 뭐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푼그고 동양하려고 와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 일단 어디부터 있어야 된다고? 성전 옆에 있어야 돼. 믿음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중은 장로님들도 팍팍 쓰러지는데. 그 중은 권사님들도 시험 드는데. 아니 장로 권사님 말할 때그 믿음 저도 목사들도 팍팍 쓰러지는데. 지금 여기에 이분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있던 것은 아니고 그냥 한번 구부러하고 그냥 어떻게 의도 먹으려고 그도 중요한 것은 의도 먹을 지형적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아멘. 자, 우리 목사님 아멘 하시고 다 는데 목사님 시험 들면 목사님들도 시험 들으면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 가 내가, 내가, 목사도 시험 들이 목, 성전과 멀 아, 하고 싶은데 일 아, 니목사 시험 험으으목 성전과 멀리하고 싶은데 일반 성도야 시험 들 아, 뭐? <웃음> 이 books, 아, 이 b 아, 이 books, 아, 아, 이 b o 이 b o o k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니가 시험 들었느냐? 주 앞에 나와 예. 활란과풍파를 만났느냐? 주 앞에 나와 아, 네. 근데 목사가 됐던 장가됐던건세가 됐던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주 앞에 나와서 매워달리 할텐데 삐져 목사가 성도때문에 삐져 아, 네. 여보세요 목사는 삐지면 안돼 그냥 아, 교육을 네. 그만둬야지 아, 네. 그것도 알면요 나안 고만둬. 우리 양주께 그걸 말해줬는데 고만둬. <웃음> 왜이 말하냐면, 믿음 그게 뭡니까? 좋은 날에 다 믿음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는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장악하지만 솔직히 다 그렇게 못살아요 그거를 우리 목회자나 우리의 사랑 귀한 성들이 나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쟤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것,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 위선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주님, 나 은혜 없어요. 은혜 좀 주세요. 이게 아름다운 거지.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 그 위선입니다. 그 위선 가지고는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없고, 그 위선 가지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위선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에이, 그말 하지 마라. 왜요? 잘들으세요 내가 볼땐 당연히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장롱님 보시면 안됩니다. 말해주면 그말 안합니다. 성도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말 해요 안 해요? 아니 해야 되는 거하고 하는 거 다르다니까. 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게 국민에게 애들도 알아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 말을 못 하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혼탁해졌단 말이야. 제가 죄송하지만요. 우리 여기 6월 12일 날에 첼테남 장로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장로님 26분이 오셔서 저보고 설교를 날 설교 그날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니까 우리 권사 오셔서 감사한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 청빙하면, 뭐 봐야 됩니까? 내가 네,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 청빙이 왜, 박사에왜 필요해? 세상학벌이 왜 필요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목사님은 어, 얼만큼 은혜가 있고 얼마큼 능력이 그걸 봐야지 아니 박사기가 지금 묵회합니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감당 안 되면 세상 것을 잠깐만 들이미는 거야 죄송하얘기지만 세상 학문, 학문 학벌을 지한테 앞에다 진열시키고 자기 영적이 없는 것을 감추는고 아니 묵쾌고 여러분들은 지식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영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교회마다 왜 죽어요? 옛날에는 배우지 못했던 목사냐.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성령 불불했더니 젊은 애들이 다 중고등부 애들이 그때 다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 목사된다 목사한다 된다. 사명받던 게다 중고등부 애들이 다 끊어졌어요. 왜? 여러분들이 불을 다 꺼버려서 목사가 그 불을 꺼버려서 이어나갈 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외쳐요. 우리만지 않은 성돌이지만 여러분들이요. 돈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단, 성경 속에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해되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 이해가운데 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겠어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무조건, 무조건 믿는 거다. 믿는 거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지 않으면 돼.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아, 어떻게 안진병이 걸고 뛸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성경쓰고,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지금 안진병이 일어서 할렐루야, 놀랄려, 깜짝이 하면서 뛰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저는 이 안진병의 입장에 한번 제가 앉아봤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우리 예배당에서 앉아 봤어요. 나도 한번 앉아 봤어요. 앉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니 앉은 병이는 성전 안에서 앉아서 성전 밖에서 앉았어요. 왜 밖에서 앉았죠? 노노노. 그 당시에 불구자는예배당이를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이 전혀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때,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어없었겠어 있었겠지. 근데 자기 환경이 그 성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나도 불구자가 아니었다면, 그죠? 나도 태어날 때 팔자를 좋게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자기의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을 일평생까지 살아면서. 나 안전병에 내가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늘그 사람에게는 자기 다리를 볼 때, 자기 모습을 볼때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그 사람은 걷지 못해서 불행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걷지 못해서 불행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리지 못하는 내많은 눈물이 불행한 거예요. 시대야 이게 시대. 이 시대다. 장구를 쳐도 웃는 사람이 없고 고카에도 웃는 사람이 없다는 게 주님의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한 가지에 자라는 것은 날마다 어디 있었다고? 성전 민문에 있다 떠는 겁니다. 제가 502회인데 그래도 우리 인터넷 방송국이 남이 뭐라 그러든 간에 502회까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성전 옆에 은혜를 삼아 하면서 지켜온 것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언젠간 팔자 고칠 날이 예. <웃음> 김목사님 웃어 아니, 그래서 아무, 그건 가봐야 하는 거, 오칭이 없어, 지금 당연히. 예? 여기서부터 빚갚고다 해야지. 확신을 가지시면니 확신. 믿음. <웃음> 확신 가지고 된 것도 아니었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응? <웃음> 예? 아니, 성경 속에, 아, 불안한 사람이 지금 행복, 팔자 고쳤잖아. 맞아. 성경 속에 팔자 고쳤어. 우리 인터넷 방송도 팔자 고칠 날이 뭔지. 그건 나도 몰라 아니면 <웃음> 그건 나 모르지만 선경대로만 팔자가 고쳐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낚시 말 그날 여기 앉은 병이 자기 다리가 그다고 불행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어차피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낚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 성전에 사모님어디 붙어있어야 돼? 죽어나서는 목사님하고 싸워도 예수님 옆에 붙어있어야 돼 네, 아멘. <웃음> 어우 내 팔자야 내가 내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거 나 하는 얘기잖아요 어우 내 팔자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예수와 믿을 때 우리 어머님 하니가 귀신이 뭘 먹고 저런 인간을 안 잡아먹는다고 웃는 건너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거 응? 우리 어머니한테 왔다 보니까 귀신은몰아나 저런 인간을 안잡아 가고 잡아가봐야 과보되는데 응? 얼마나 그랬으면 그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뿐일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일어나 저러나 그런 와중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내가 누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벌써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눈에서 스스로가 아 스스로 못 보지 옆에 사람이 봐주세요. 응? 아 이거 아까보다 얼굴이 폈네. 아까는 여기서 개돈 받으러 온 사람 같지. 무슨 이수돈 받으러 온 사람 같아. 참거데려가지 응? 맞아요. 맞아요. 이 앉은 내가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재간이나 친구의 도움이나. 부모 형제의 도움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 주님 붙해 붙해 주님 곁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무엇 뭐 보는 장소를 잘 선택해 어디 기도인가? 아, 나 거기 쫓아갈 거야. 은혜가 되지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은혜 받는 대로 장소를 안 가고. 거시간 대로 가. 꼭, 우리 동네 왔다가, 왜 이걸 끌로 가냐고, 이걸 땡기러. 응? <웃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아우, 이러고 나. 아우, 그냥 양지교에 찾아갈 걸, 괜히 여기 와가지고서 돈만 다녔다고. <웃음> 어떤 분은 나한테 또 갚아달래. 뭘 갚아주니까, 여기 왔다가 목사님 앉아있어 거기 가서 돈을 잃었다는 거야. 내가, 거기 가라고 말했어. 지가 심심해서 가놓고서, 응? 그러면 여기 왔으면 우리 소위배실에서열려있 기도하고 있든지 예? 왜? 여기 앉은 병에는 이랬던저랬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보면 교회에서 이러한 저런 시험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합니다 왜 당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안 주지만 마귀 새끼는 집사님과 건사님과 장모님이 예수 잘 믿는 건막이으니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안 나오면 시험 안 되는데 그 사람 예배당 나왔다고 시험 당하는 사람 있어 차라리 그 사람 예배당 안 오는 게더 은혜야 왜? 나오면 시험 당하니까 근데 보세요 그게 제 은혜일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지언정 예배당에 나온 사람 믿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날 날이 꼭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니께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 곁에만 붙어있다 보면 모든 역사가 나타날지 너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다는내 네 아버지 농부고난 나무야. 무슨 나무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 맺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열매 맺어요? 아니죠. 지금 안진배이가 팔자를 골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장소를 잘 선택을 했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은혜장소 곁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팔자를 잘 고친 이유가 뭐냐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하면 1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잠깐만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하 함을 보고 뭐였어요? 구걸 했어요 지금 이 앉은 배가두 번째 자란 것은 뭐냐면 누굴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목사들도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네. 세상 사람 만나봐야 역사는 고사하고 마귀 새끼만 껴어 마귀 새끼만 껴어 이럴 아, 땐 네. 저저 저와 사랑해야 믿으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런지는 모르지만 청년때 이야기니까 양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7살 때 우리 어머님이 하도 등살에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살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1년 예수 믿고. 그리고 그 해에 여름방학 때 금식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 금식을 저는 15일 금식을 방학 때니까 했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서 생활했을 때 친구들 뭐 무역회사에 있었으니까 뭐 북창동으로 나와라 어디로 하니 생산 친구들이 광화문 그쪽에 있었으니까 있런데한 2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금지 15일 딱 끝나고 보호시 하루 딱 했는데 그러네, 어야 야야 너 어떻게 잘 있는 거야? 아, 야 친구들니까? 어 뭐, 무슨 일이니까? 야너 보고 싶다고 그때 직장 동료들이 너 보고 싶다고 야그 날려 그러니까 한번 나와 이렇게 돼서. 금식 15일 끝나고 세상에 갇혀있던 직장들, 동료 했던 친구들이 다 고만고만 하니까 북창동에 나가면 뭐 거기 북창동에 면뭐 삼겹살집도 뭐 있고 많잖아, 그 뒤에. 예? 예. <웃음> 그래서 이제 북창동으로 나갔어요. 나와서 친구들이 날딱 보더니, 야, 둘만아! 너 어디 배편 벌렸냐? 1 5일 금식했어요? 얼 어, 하! 해가지고서 비죽말렸으니까너 죽게 되었구나! 너 무슨 신나간다든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친구들이 금식했다고 말할 순 없잖아. 그래서 아이 그럴 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안 되겠다. 삼겹살 뭐가 다방에서 만나서 삼겹살 집으로 내가 가서 고기를 먹인 거예요. 금식 며칠 하고 15일. 아이고, 삼겹살 한싹 들어가는데 양, 이게천국맛이여 입에 살살 녹아. 그니 이제 야, 그래서 한잔해야지. 한솥 또. 아니 난 술은 안 해. 그때 야 이만하긴 뭘안 해. 이러다가 이 친구들이 야 두마리 모처럼 만났으니까 이제 다방에서 1차, 삼겹에서 2차, 3차 가자. 3차를 데리고 갔는데 3차를 룸사랑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 그러더니 코너 땅이었더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씨 내친구네 오늘 이친구 오늘 책임져요. 그 파트너에게 나를 책임져으로다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신분이 뭐야너는 신학생이야 신학생이 지금 눈사랑이 안돼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술이 막 왔다 갔다 난안마신다 그러니까 난안 마셔 안 마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야하지 하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야? 네가 예수야? 하면서 온갖 핍박이다 쏟아지는 거야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구나 신학생이 왜 세상 친구가 그립다고 그 친구를 만날 게뭐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 끊고서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전도사를 만났으면 내가 룸사게안 갔겠지 의외로는 찬송을 불렀겠지 그래서 거기서 주여 소금만주여주고가 주여 있는데 주여 세번딱 부르는데 갑자기 내 파트너 아가씨가 발딱 일어나더니 세요! 하면서 내 손을 탁 붙잡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아니 친구가 술안 먹고 올바로 살면 건면해 줘야지 끝까지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 그, 그 여자가 날막 끌고 나와서 강항운 앞에서 택시를 탁 세우더니 탁, 네. 탁 야, 나는 술집에 천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음. 그 여자가 천사가 아니고 누구 천사겠어 제가 왜이 말하냐면 신학생이 세상 친구 만나서 뭐하려고.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세상 사람 만나서 뭐하려고. 저도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안준병이는 누구를 만났느냐. 기도하고 하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반자가 고쳐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늘 만나도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을 만나서 시험의 소리만 듣고 함께 넘어져. 신기하지요? 아니, 왜 시험의 사람은 그 소리 듣고 왜 넘어져? 시험 안들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그 사람과는 못 어울리지? 생각해보세요. 응? 꼭 불평. 불만하는 사람하고 꼭 어울려. 내가 누구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은혜가 있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도 하는 겁니다. 아, 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저랑 거리를 더습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구나 뭐, 기억하고 우겨서는 안 되지만,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힘든 것, 저희 교회 선교사님, 한분와 계시는데 지금, 그분하고 아침에 잠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런저게 하다가 목사님이 이민 생활 가운데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저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민 교회가 어렵다는데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교회가 너무 좋고요. 목사님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그런데 뭐가 힘드십니까? 딱 그러더라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민 생활 가운데 제일 힘든 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제일 힘든 건 나의 영적 관리라고 그랬어. 아, 네.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요. 많음적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가장 주혜종 마음속에 영적 없는 수없어 무엇 가지고 주혜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울 때는 영권을 주어서 그 나라고 세운데주혜종 영권 없어 무엇 가지고 목사라 말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 영이 식을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랬어. 난 남이 알아주들 않던 나는 내 영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랬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면서도 성령의 성경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 우리의 사랑이 귀한 믿음에, 믿음의 식구들에도, 돈, 건강 다 중요한 거지만, 믿음의 사람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돈은 좀 없어도, 건강은 약해도, 우리가 안뻔 걸려도 흐름했으면,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한다고, 괜찮다고 말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이양세에돈 붙잡고도, 오만 인생 쓰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두세요. 주변에 은혜의 사람을 두세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요.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있었어요. 요한은 뭐가 없었어요. 그럼 요한은 뭐가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시작 베드로가 이래대 은가금은 내게 맞아 아뭐 이렇게 되면 응가금만 뭐하려고 그래 근데 백으로 가면 나는 응가금은 세상 것은 없지만 나는 누가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은 예수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예수님이시지 아, 네. 세상의 지식 아닙니다 세상의 물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 기적은 응가금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런 근데 다 예수를 팔아 버린 사람들 같아. 응? 그냥 예수가 하나에게 메아리야. 베드로는 응? 자신에게 말해요. 나 은가금 없어. 그래데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장군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가지고서 예수야. 사탄아 물러가 치워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에 물러가 치워다. 돈의 이름으로 물러봐 그런 건 없잖아. 우리 성도 속에. 응? 김씨 아저씨 아저씨 이름으로 물러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응?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당신이 일어설 수 있어. 믿습니까? 아멘. 오늘 가세요. 목사님들 좀 일으켜보세요. 앉아있다가. 예수님 의이일어나러고 보세요. 뭐가 죽어있는 영혼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음. 다 가라앉아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여 없어서 내 영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 영을 살려 내 영도 죽었는데 무슨 교회 부흥되길 바라고 교회가 은혜롭길 바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웃음> 지금 저희 위에는 어저께부터 또 목사님들 단체가 수련에 들어있어요 정원 목사님 네그 정도에 총회가 우리 교회 거 가서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거기 사모님 목사님 탁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예배가 잘 된다. 그래. 첼티의장로교회에서 오셨던 우리 권사들 했어요. 여기서 기성님 너무 목사님이 너무 우리 권사님 다 간증이야. 다 그날 은혜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그날. 또 오고 싶다. 그러고 이런 기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게 왜 다, 다른 말로 보면 모든 성도들은 지금 갈급히 한다 이 거예요 갈급히 하는데 이 공급을 누가 하느냐 성도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앞장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기적은 안진배이가 일으킨 게 아니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다음 절이 놀랍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오른쪽 네. 잠깐만 잠깐만 이안진배이뭐 일어나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어 거라고 도움준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어. 목회자가 손도 잡아 일으켜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에? 목회라고 이름만 가지면 다 건세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음. 베드로가 그사람 손을 잡아야 되겠어. 내가 도와줄 테니 당신 걱정하지 마. 예수 이름을 일어나. 그 순간에 이 안진병에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우려도 아니고 좋은 친구 만난 것도 아니고 세상 재물을 돈을 써서 갖다 준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부족하지만 늘 성전 밑에서 성전 밑에서 근데 이 사람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성전 들어가고 싶었어 안 들어가 보고 싶었어 들어가 보고 싶었겠지 그러나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 그래서 곧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다시 시작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가장 특징이 뭐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요 그걸 누가 였다 여러분의 들 마음속에 누가 불을 지을 거요 주의 종들이 불을 질러야지 믿습니까? 저는 살아남와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은혜받고 여러분들 교회가서 성령의불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성경적으로 해요. 다른 걸 말할 게 아니라 성경만 말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 나 은감은 없지만 난 예수를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난 예수를 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 믿음 없어. 내가 도와줄게. 오른손 붙잡아 주는 거야. 격려해 주는 거야. 주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머물면 당신은 기적을 만날 수가 있어. 자 일어나봐. 아멘. 아멘. 일어났어. 그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장 첫번째는것은 여기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그들이 과그들 누구야?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렇게 오매불랑 가고 싶었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끼면서 하나님에게 참미를 했다는 거야. 겁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성했다는 것그 사람 지금까지 얼마나 찬성을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얼마나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베드로, 요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국 주님을 만나서 다리가 펴지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요? 아멘. 저는 우리의 사랑 한기음의 성도들의 영원히 이민생활 각박합니다. 때를 때라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쓸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민 땅에도 한그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한국에서 우리가 한울산과 오살 기도원과 각종에서 봤던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의 귀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관속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성함을 보았다고 그래. 잠깐만. 믿음의 사람, 성령, 의뢰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셔야 돼. 예? 그리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에게 있어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동네 온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우리 사랑이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년에 내 영혼의 팔자를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일부라도 불러! 불러! 불러고 다니셔야 돼. 불꽃이 창문같이 다니지 마시고 응? 할렐루야 할수 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 귀한 복회자 우리 권석들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입술 말씀을 줘서 입술을 대원했지만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우리 영혼 관리합시다.